모여보세요. 앉아보세요. 아니 저를 보고 앉으세요. 저를. 아니 그렇게 절 보고 계세요. 얘들아. 왜 이래. 일로 와봐. 모여봐. 아, 모여봐. 왜 그래. 왜? <웃음> 자. 1, 2, 3! 앉아봐, 앉아봐, 앉아봐, 앉아봐 얘들아 엄마 말들려 앉아 아니 아니 엉덩이 아니 아니 손 말고 앉아 아니 엎드리지 말고 앉아봐 아니 눕지 말고 얘들아 순서대로 앉아봐 순서대로 자 순, 순서대로 앉아봐, 순서대로 자, 타투 1등 앉아봐, 앉아 너 곡물보다 이리로 늦는 왜 이래 일로, 와. 일로 와봐 앉아와 앉아 손으로 앉아 그래 하나 그래 둘 앉아 앉아 아니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앉아보세요 아니요 저를 보고 앉으세요 저를 아 아니 저를 계절 보이면 저를 보고 앉으세요 옳지 앉으세요 앉으세요 <웃음> 아, <웃음> 저... 저를 보고 앉으세요 그렇게 저를 보는 거 말고요 아네이 상태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앉아 앉아. 어째. 왜 그러는가. 저녁마다. 응? 저를 보세요. 저녁마다 왜 그러는 거냐고. 응? 저녁마다. 왜 그러시는 거예요, 도대체. 타투. 타투, 일로 와 앉아. 너는 동생들이 그러면은, 응? 말려야지. 왜 맨날 가만히 있어.